아, 살았다, 나이스. 완벽했다, 진짜. 진판 못한 판 있냐고, 클레드 해가지고. 뭐, 있네. 가끔씩 있네, 한번 다시. 근데, 진짜, 형들. 내가 탑소라카가 왜 흥하는지 생각을 해봤거든. 이것도 같은 맥락의 하나야. 탑소라카가 왜 흥하는 줄 알아요? 탑이 기도가 너무 심해서 그래, 지금. 그냥 탑이, 그냥 지금 기도야. 세트 기도죠 오른 기도죠 블라디 기도죠 모델 기도죠 클레드는 약간 변종이고 피오라 성장형이죠 소라카 기도죠 기도죠 이거 기도 아닌데 공격적인 픽인데 승률 안 나오죠 얘는 그냥 장인들만 하는 챔프고 봐봐 기도하는 챔들이 승률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캐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 형들이 뭘안해 붕발로 기도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라카 1티오로 올라오는 거야 만약에 어 형들 생각을 해봐 만약에 잭스, 피오라 이렐리아 아칼리 카밀 이런게 판치고 있었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소라카가 과연 라인전 주도권 잡을 수 있었을까? 라인전 주도권 못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흥하는거죠 만약에 그 라인전 주도권 잡힌걸로 탑이 굴릴 수 있었으면은 소라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 지금 탑에 주도권은 의미가 없어 그냥 그냥 탑 주도권은 그냥 게임에 의미가 없어요 포탑방패 그거 때문에 그거 120원 되면서 그냥 그냥 기도가 짱이야 지금은 아니 그게 탑이 캐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상대 1차랑 2차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상대 탑이 집에서 라인으로 복귀하는 거를 그걸 아예 막아가지고 상대 정글 탑을 오게 만들면 은 그것도 캐리에요 거기서 거기서 게임 터트리는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자 케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케일 같은 거 진짜 소라카로 혼내주면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들어눕는 픽에 최강자인 것 같아요 소라카가 들어누웠을 때그 팀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준수해 네 예, 꿀팁인데 케일은 헤르메스 신발 가면은 쉽게 잡습니다 일단 케일 케일 꿀팁 라인을 밀어야 돼요 오 라인 안 밀면 오히려 견제만 당해서 아 근데 도벽 아니라 상관없나? 아, 네, 생각해보면 도배 아니고 상관없겠다. 어, 스킨 예쁘다. 클래도 저런 스킨 좀. 여기, 오. 당당한거조금만 Q로 이제 먹겠죠. 다이브 하고 싶은데 정글 죽어서 블루 먹고 바로 탑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 이미니언 네좀 많이 놓쳤네더 빨리 밀어야 되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네 레퍼 버렸는데? 동소년 이렇게까지 본다고? 진짜 미니 극단적으로 포기했는데 진짜? 아싸 이거 넣침 들어 누웠는데 그래서 더하면 리신이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야, 진짜 누웠는데 이 사람 제대로 나는 파밍밖에 안할 거예요 약간 마인드 아아 아, 아쉽다 어렵구나 여기 봐요. 야 비스킷 두개 비스킷 두개라 나쁘지 않아 아 바텀텔로 터트려야 되나? 라인 천천히 밀어서 확 박은 다음에 집 갔다 오는게 살짝 베스트 그리고 용렬 찍고 바텀 가면 레전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안 갔네. 쿠션 다 먹고. 다이브가. 다이브가 떴다. 와 이거 맞아 버려 이걸. 아 살려 올라와. 레전드. 봐주는 아, 거 만치겠는데. 아쉽다. 다이브 각이었는데 탈리아 올라오고 싶다. 잠깐만. 잠 갔나? 좋았다, 잠드드드 인정. 잠깐만. 잠깐 할리알, 이신 다 붙나? 되나? 안 돼? 아, 이거 안, 아, 안 닿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w 블도안 돌아서. 풀 날렸는데? 살짝? 아 살았다 나이스 완벽했다 진짜 죽어요 니마 오지마요 렇지마요 끝까지 온다 이 사람 이거 라인 관리하면좀 괴롭혀 볼까요 한번? 아니면 이번판 이번 특보 갈까? 약간 이번판 특보가 불킬 갈 이유가 없어 요 한오도. 하노도. 불킬 갈 이유가 없어 그냥 특보 가자 진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불킬 갈 요즘 하나 있는데 얘가 방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오랩 6랩? 8리아비야. 이들 가 갔네? 이 전모 중, 상대. 와 이거 안 맞아? 와, 풀 있을 것 같긴 하더라. 아 내가 워낙 세서 해보고 싶었네. 게이져 라인은 한두 웨이브 버렸네요. 두 웨이브. 웨이브. 얘집 갔어 테러 없이. 하나 뜯고 지나갑시다 아니 빨리 메고 상대전골 털러 갑시다 제발 잡아주라 알아서 아 근데 서폿이 너무 잘 걸려져서 게임하는 재미가 나는데 살짝 생각하자 다음할 거, 다음할거 생각해봅시다 리신이 닌자신발하고있어서 아마 저거 불클가고 가행갈거거든요 저친구 그거 뚫어주려면 불렇게 반응이 나을것 같아 야 근데 바드 진짜 얄밉게 잘한다 명품인데 이렇게 전시즌 천점을 찍어본 바드입니다 님들 멍사시면 안되는데 뭐야이거? 와와 뭐야이 피아나공 레전드 하지만 K랑 티트를 줘버리고요 나이스 저격수야 인생 포기했구요 노프림 탈리야 아까 인생 포기한거 봤어? 솔직히, 프리 을줄 알고, 풀, 기다렸는데. 일단, 제 850원이 상대, 케일이나, 자야한테 들어가지 않는 이상, 게임 여지 없구요. 아씨왜안 죽어? 아 진짜. 아이씨, 갔다 와야 되는데. 와, 근데 진짜 바드 개빡치겠다. 형들은 안 보이지만, 내가 미니맵에 살짝 보고 있거든? 바드가 계속 리신, 볼 때마다, 어? 되나? 안 아, 되나? 리신 볼때마다 큐 던지고 그대로 관문타고 도망가 영치 아침 먹지 말고 먹여주십시다 이런건 여기서 이제 마저템 가면 되죠 마저템 가면 필요없다 그냥 얘네 그러면 내제약골드 절대 안들어가 상대한테 그럼 그냥 게임 이기는거예요 공부만 했던게 확실하다고요 왜? 왜나 연애도 했어 우리 아스나짱 아 오늘도 일 아스나 해야겠다 아스날, 노노. 그, 나는, 솔직히, 어? 피규어 왜 이따구로 만들지 모르겠어. 그냥 그 자체로도 그냥 귀여운데. 아, 나 날씨의 아이 보고 싶은데. <웃음> 제가 1시 반만 되면 잠들거든요, 2시나? 날씨의 아이를 보고 잘려면은 오늘 12시 방송 해야 되나, 그러면? 보다 잠들면은 꿈에 날씨의 아이 나오겠지. 날씨의 아이가 그거예요. 그, 뭐지? 걔 그거. 그거. 아, 그거 뭐지? 미츠라. <웃음> 너의, 너의 이름은 맞아 너의 이름은 음, 너의 이름은 그, 그 감독 어, 왜 그러냐? 이기 실수하면 큰냥 주지게 봅니다 와 안죽어? 한발안 맞아서? 반칙. 이거 봐줄 정글 령님 구함. 다이브가 너무 가게 너무 예쁜데, 이거 다이브. 와, 뭐야. 어디 가, 니마올라 탔죠. 아, 진짜 지르고 싶다. 블러핑 너무 오래 했어.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못 하잖아. 아만 없잖아 이기마아 비스켓 나왔네. 우리 원대 이제 들어옴. 몇분 탈주한 거야? 내가 풀이 있어서 생각 잘 해야 돼. 존데 들어오던가 뭐 들어오지롱 제시콜라따 이걸 맞지라그러다고 까지? 그렇네.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그렇지? 완벽했는데. 우와 우와 우와 스킬 저렇게 한 번에 꽂으면 안 되는데. 우와. 아이스 어, 고수. 고 개고수. 오늘 이판 닌자 신발가 되겠다. 왜냐면 올라프 탈론 미포기 때문에 닌자 신발이 카운터거든. 저 헤르메스 가는 것보다. 민신의 효율이 더잘나올것같은데야 개빨라 그럼 난얘아 못맞춤 추 그럼 너오오이 사람 이 사람 오 뭐야 이패기 이거 야그걸 니가 먹어? 언제 한번 특집으로 시공을 걸어보자고? 너무 좋지 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나 진짜 하루 종일 음단패설 하라 그러면은 나 너무 좋아. 나썰도 되게 많아. 하지만 제 영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예 12번째 마스터 승격전 레츠고도리